저도 이번 기회에 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행사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도 충분히 해내서 이 행사가 박람회가 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. 함께 하실 수 있죠? 네, 여러분들 믿고 CS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함께 합시다.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 옆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올수 있게 만드는 것시의 역할이고 경기도의 역할이라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분들이 왔을 때 얼마만큼 잘 즐기고 잘 강력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, 행사 가 끝나더라도 또 계속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이 만들어진 이 정원이 계속적으로 이 부곡에 또 다른 음, 보여줄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님이 잘 관리해서 또 시가 관리 잘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을무 드립니다. 자, 10, 10, 10! 예! Let's yeah. go.